어디어올 것이 왔다. 여기저기 아파트 분양 사업 부지 터진다. 현실 즉시 대비하세요. 달려가서 알아보시고 움직이세요. 대기업 건설사, 사업성 낮은 미분양 무덤 대구 사업 철수도 영향. 주택 사업 포기되고 대규모 사업지 공매에 따라 공매로 나오는 부지가 늘어나고 있다. 부진한 오팡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부결로 이어져 사업 종주를 포기한 현장도 등장했다. 특히 분양불모지로 통하는 대구는 물론 수도권으로까지 여파가 확대되고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지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대구시 남구 대명동 1 2 2 6 4이회 토지와 건물,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공매를 진행 중이다. 최초 입찰가는 1,100억 원대로 알려졌다. 지역 시행사인 우노디엔씨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부지를 공매로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당초 우노디엔씨는 해당 부지의 지하 4층 지상 49층, 아파트 3개동, 오피스텔 한개동으로 이뤄진 주상복합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다. 아파트 418가구, 오피스텔 180등 526가구 규모다.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였다. 자금 조달도 수월했다. 한국투자증권을 대주단으로 1,050억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트렌치 A 750억 원, 트렌치 B 170억 원, 트렌치 C 130억 원으로 대출 구조를 짰다. 지난해 11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서 종지를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시행사가 사업을 포기해 부지가 공매로 나오게 됐다. 며 향후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을 거쳐 자금을 회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대구에서 대규모 부지가 공매로 나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하나자산신탁도 대구중구 동산동 1-21원 토지와 부지에 대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지역 시행사인 도원동산개발이 980가구 규모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추진했던 곳이다. 도원동산개발은 하나금융투자를 대주단으로 2,600억 원 한도 대출 약정을 체결한 상태였다. 하나자산신탁이 수탁자로서 책임진 공연대화약도 맺었다. 하지만 일정 지연과 더불어 대표이사 구속 등 악재가 겹치면서 디폴트가 발생해 사업지를 공매로 내놓게 됐다. 부지는 업황과 무관하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는 미분양주택이 2020년 말 280가구에 불과했으나 2021년 말 1977까지 늘어났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미분양주택이 6816가구의 달의 분양 불모지로 여겨지고 있다. 수도권이라고 안전하지 않다. 장안개발의 경기 화성 장안면 사랑리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던 무지 역시 공매로 나왔다. 한국투자증권이 단독으로 PF를 주선해 3300억 원 한도 PF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트렌치 A 2550억 원 한도, 트렌치 B 500억 원, 트렌치 C 250억 원 구조였다.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마친 데다 하나자산 신탁의 시행을 반도건설이 시공을 각각 맡아 원활한 사업이 기대됐다. 화성 반도유보라 IBCT라는 단지면까지 공개됐지만 올해 2월 예정됐던 분양이 계속 지연되면서 기한이익상실 EOD이 활동하는 데 이르렀다. 시장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수도권에서 진행하는 사업일지라도 PF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현장이 다수 있었다. 며, 무산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과거 부동산 호환기에 기대어 개발을 추진했던 곳이라면 사업 정주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팡이나 금리가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주택과공급에 이은 미분양, 무적으로 취약의 주택 경기를 보이는 대구에서 대규모 주택사업지가 잇따라 공매로 등장했다. 사업성이 낮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E 제한되거나 높아진 금융비용과 무더기 청약미달 반복으로 신규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영향이다. KB부동산 신탁은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토지와 건물, 흘린생활시설에 대한 공매를 시작했다. 일괄매각을 우선으로 입찰가는 최초 1,172억 원에서 시작했으나 5번의 유찰을 거치면서 지난 4일 9 0 0억 원까지 낮아졌다. KB부동산 신탁은 잇따른 유찰로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지난달 중순 공매를 정지한 상황이다. 사업 시행사는 당초 해당 부지의 지하 4층 지상 49층 아파트 3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 총 500여 세대로 이뤄진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립 공급할 예정이었다. 이미 대구시로부터 주택건설 사업 계획에 대한 승인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대구 청약시장이 얼어붙고 청약미달과 미분양 무적이 반복되면서 시행사 네, 측이 사업 일정을 늦추다가 결국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구대신동에서도 대규모 주택사업지가 공매로 나왔다. 하나투자신탁은 중구대신동 일대 토지와 건물 등 주택사업지에 대해 공매에 착수했다. 해당 사업지도 브리지론을 통해 지주 보상을 마무리했으나 PF 구결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건설사가 시공을 맡기로 했으나 대구 주택 경기를 감안해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데다 시행사 관계자의 구속 등의 요인도 복합 작용되며 최종적으로 p f 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브리지론을 진행한 하나투자 신탁은 공매를 통해 대출자금 회수에 나섰다. 사업지는 두 개의 물건으로 나눠 공매를 시작했으나 현재 유찰 상태다. 최초 입찰 가격은 각각 3390억 원대와 63억 원대다. 중구대 신동 공매 예정지. 신탁사를 중심으로 한 차주가 공매를 통해 대출자금 회수에 나섰지만 매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토지 일괄 매각 자체가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대구 중구와 달서구는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돼 신규 주택 공급에 제한이 있다. 주택도 1 5증공사의 심사와 절차가 까다롭고 무엇보다 미분양 해소 전 신규 주택시장의 사업성이 낮다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경우 PF 자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말 기준 미분양은 중구 1,022호, 달서구 2,346호다. 지역주택,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일괄매각이 쉽지 않을 것 이라며 미분양이 누적되는 대구에서 선뜻 대규모 신규주택 사업을 시작하기 쉽지 않으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린 곳이 많다. 높아진 금리로 인한 금융부담 와중이나 PF부결로 향후 공매 건이 더 나올 수 있을 것 이라고 했다.